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청풍 회장입니다 오늘은 수면과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치매 걸린 사람 사실 이 치매 어 굉장히 두려운 존. 이게 병입니다 암보다도 두려워하는 게 치매죠 어, 그런데 이 치매는 급성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만성적으로 차, 차곡 문제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증상이 가벼운 증상 나타나다가 점점점점 점점 심각한 질병 그 상태까지 어, 가게 돼서 어, 정말 불행한 음,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것과 치매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치매는 뇌의 문제입니다. 수면은 뇌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액티브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정작 딱 멈추고 쉬어져야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제대로 쉬어주지 않으면 기능이 계속 퇴화됩니다 기능이 퇴화될 뿐만이 아니고 어, 아주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뇌가, 어, 작동하는 원리는 전기가, 어, 신호를 해서, 뭐, 시냅스가 전기를 어떻게 분해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하잖아요. 막 복잡하게 엉켜있으면, 막 엉뚱하게, 기능이 발효돼서 결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자는 동안에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거든요 그게 렘수면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청소를 해줘야 되는 뇌청소 뇌는 굉장한그 복잡하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막 찌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찌꺼기를 청소해내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 우리가 한시간에서한시간반 정도 어, 확보하는 그 깊은 수면 시간에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다음날 아주 맑은 정신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깊은 수면인데 이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결국 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 수면을 확보하지 못하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가 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손상된 뇌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예방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 가장 중요한 예방 활동이 바로 수면입니다. 충분한 잠을 확보하고 충분한 잠의 질을 확보를 해야만이 내 건강이 제대로 유지되고 치매뿐만이 아니고 노년기에서도 아주 맑은 정진 상태, 건강한 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수면과 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